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비대칭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트레이너로서 비대칭을 어느 정도 잡아내는 팁네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야겠지만 은 우리가 그렇게 막 전문가를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뭐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막상 찾아갔는데 실력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단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 어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려있어요 그 어깨와 관련된 근육을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대칭의 원인은 근육의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근육의 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전거근이라든지 대흉근, 아니 오해완근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두근 뒤쪽에 이제 능향근 쪽 대원근 그런 근육 분들이 단축이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깨는요 이 어깨가 올라갔어도요 제가 말씀드린 근육분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은 아마 거기가 아프실 거고 그 근육을 풀기만 해도 어깨가 내려가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편적인 근육의 단축으로 인한 비대칭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골반의 높낮이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의 골반이 좀 이렇게 뭔가 잘못돼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올라오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의 이 신체는 왼쪽이 잘못되면 오른쪽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기울면 왼쪽이 이렇게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높낮이가 다르다고 해서 아까처럼 여기만 풀면은 이제 잠시의 효과를 누릴 뿐이고 이 여기에 골반에 있는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시면은 그게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왼쪽의 골반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골반의 이런 정렬 상태에 따라 다리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거든요 여기 짧아진 다리에 주변 근육 골반을 높낮이를 좌우해주는 근육들을 풀어내시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햄스트링, 그리고 중등근,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내전근, 그리고 여기 요방형근을 풀어보시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졌던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비대칭이 완화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 근육만 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주변 근육들을 해결을 해주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왜 여기 근육이 이렇게 뭉치게 되었을까요 한쪽만 그런 이유를 또 찾아보셔야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근육이 왜 뭉쳤을까 이를 생각해 보시면 은 평소에 내가 여기 근육이 강해서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리를 꼬는 습관, 뭐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근육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잡고 짚게 되니까 힘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지쳐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발목이 좀 약해요 발목이 아파요 그럼 우리 신체는 자동적으로 안 아픈 부위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여기 근육이 뭉쳐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여기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유추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네 번째 요인 여러분들 옷을 상의를 한번 탈의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 배꼽에 막 위치가 막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골반이 돌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코어가 불균형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코어를 다시 재부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운동을 하거나 막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잘 쓰는 쪽의 코어가 더 발달이 된 경우가 많아요. 잘 쓰는 쪽의 코어는 조금 이제 완화시켜 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쪼이고 풀고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서 잘안 썼던 쪽의 근육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좌우에 이 복근에 이 균형이 맞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안 맞으면요. 이제 고중량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하다 보면 또는 뭐 이렇게 그냥 머신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센 쪽으로 이렇게 몸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막 로우를 당겨요 로우를 당기는데 한쪽은 코어가 잡히는데 한쪽은 코어가 막 풀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비대칭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체 운동을 할 때도 중요하고 하체 운동을 할 때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움직임은 이 복직근이 관계를 합니다 이렇게 팔을 벌릴 때도 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뭔가 이렇게 뭉쳐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기능이 떨어져요 복근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서 멈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때 잘안 들린다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근이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근이 풀리면 은 이렇게 이렇게 팔을 들 때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복근이 이 상체 흉추의 움직임에 맞게 이렇게 열릴 수 있어야만 좌우가 대칭되는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이 흉추가 젖혀지면서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복직근이 뭉쳐있어요. 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안 열리니까 올라가는 힘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씹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직근을 한번 풀고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소수의 상황인데 제가 과거에 이제 학폭을 당해가지고 여기 이 갈비뼈에 이제 킥을 세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거의 숨이 훅! 오,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강하게 발차기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 횡격막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쪼그라드는 횡격막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운동을 하다 보면 은 좌우의 대칭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횡격막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식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들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 이횡격막에이 호흡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누우셔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게 허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횡경막의 이 움직임이 좌우가 동일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요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도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더 운동하는 거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